지금 아는 지인이 태국에 놀러 왔는데 이거 코로나 걸렸다고 그런 거 같아 가지고 그 자가키트랑 타이레놀 사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이 코로나 걸리는 게 2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걸리는 거는 문제 안 되는데 약이나 혹시 그렇게 조금 떨어질까 봐 헬로우 로 o h 로 l l o Hello. Hello. h 이거 겨우 h e 어요어 Hello. h 나 l l 아니 e 가노 o Hello. Hello. Hello. h e l 이 o 사 e l l o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h 이래야지 유튜브 각이 나오는 거야 하나 하나가 모여가지고 내가 도울게. 코로나는 바로 나옵니다. 세 방울? 그냥 다 뿌려요. 어차피 딱그 정도 양이니까. 너무 시서서 국물이 나온다. 여기왜안 왜 번지지? 기다려 번지. 아니 다다 뿌려야죠. 계속 뿌려요. 다다다 넣어요. 꾹 어. 넘쳐나는. 넘쳐나야 돼요. 넘쳐나야 돼. 나는 이게 테스트가 시작 되자마자 그냥 바로 빨간색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빨간색이 나오나? 어? 이거 빨간색 아니야? <웃음> 빨간색 한 줄이야, 줄이 아니고 한줄 밖에 안 나오네 그냥 깨병 부린 거네? 아니 근데 지금 만져봐봐 막열나 몸에도 봐봐 여기 그러니까 열나는데 내가 내 몸을 잘알지 엄청 가기 전에 이렇게 아픈 거야 삼성이 괜찮겠지 했는데 막 이제 안심하고 마스크 벗으도 되겠다 다들 막 코로나가 또 복지마 난 그런 거 없어 이제 <웃음> 어 uh, and what is this? Huh? 이거는 두개 해서 60 카트 줬으니까 6 4 2 0 2,400원. 하나에 1,200원. 음, 여기도 숯불 맛이 나는데? 숯불갈비 맛. 음, 그 다음 타자. 약간 생선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. 생선이네 고등어 같아요 음. 심지어 화장지도 돈 내고 사야 돼오바트씩 10바트 오렌지. yeah, oranges frozen. oranges frozen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시원한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또 이런 데서 싼, 싸게 그리고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갈 곳은 어쩌다 보니 베트남 친구가 생겼어요. 그 친구랑 같이 오늘 하루 일일 데이트하기로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. 히프런톤, 오케이, 오케이. That's it. Uh, your... your IG. I'll take a picture of your IG. IG? Yeah, yeah. Instagram, right? Yeah, yeah. Instagram. There we go. Nice to meet you, buddy. Take care. See, okay. see you next time. Yeah. <laughs>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딸랄로파이2 야시장에 왔습니다. 딸랄로파이. <웃음> 미쳤어? 미쳤어. <웃음> 갑자기 혼자서 한국어 배우더니 맨날 미쳤다고 그러고. 와, 그 e two, t h <laughs> 아. 0 <laughs> บาท <laughs> oh. <Okay, okay>. <laughs> uh, 60 팬케이크. 0บา 팬케이크. าท60 บาท 60 บาท 60 บาท 60 บาท 60 บาท 60 บาท 60บ60 บาท 60 บาท 60 Like We can s i t over there. Oh, yeah. c o m i n Can I try? s o l e like this. Yeah, y 이게 조금 더 클린하다. Yeah. Oh, e r t h i o n You see, you see, 톡톡. e e y e e y e e y e see, y 어아직이바이 d i